안녕하세요 건강하 노래하자 보컬사롱 백호입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발성을 내기 위해 혀뿌리를 입천장에 가까이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성문상압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죠 자세한 이유는 이 영상에 나와 있으니 꼭 먼저 보고 와주세요 오늘은 그 감각을 찾기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혀뿌리가 입천장에 가까운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에 호흡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때 혀뿌리가 입천장에 가깝게 올라간 상태라면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만 느껴질 뿐 공기가 직접적으로 손바닥을 때리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호흡이 나가는 길목이 좁기 때문에 즉 호흡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짧게는 15초에서 길게는 40초 이상 호흡을 길고 안정적이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연습 방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히싱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혀뿌리가 입천장에 가깝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 있다면 마치 촛불을 끌 때처럼 호흡이 한 번에 확 쏟아져 나오면서 공기가 직접적으로 손바닥을 때리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호흡이 나가는 길목이 넓기 때문에 즉 호흡의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짧게는 5초에서 길게는 10초를 넘기지 못할 뿐더러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호흡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손바닥에 호흡 내보내기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반대로 손바닥에 따뜻한 호흡 내보내기가 잘 안되고 공기가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대가 뒷부분까지 잘 다치지 않아서 혀를 포함한 각종 외부근에 긴장이 들어간 상태이거나 얇은 성대 접촉을 할줄 몰라 두꺼운 성대 접촉으로만 접근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대가 얇게 접촉하면서 뒷부분까지 잘 다치게끔 훈련을 해줘야 하죠 이 영상에서는 성대 접촉에 관련된 훈련법보다는 순수하게 혀뿌리가 입천장에 가까운 감각을 찾아보는 연습 방법만 다루 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습 방법은 바로 엉 발음에서 다른 모음으로 접근하기 입니다 이 ng 사운드는 비강 사운드 입니다 미음, 니음도 마찬가지죠. 이 NG 사운드에 턱을 자연스럽게 내려준 어 모음을 합쳐서 엉 이라고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 상태는 혀뿌리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얇은 성대 접촉인 두 성을 내주는 겁니다. 남자는 G4, 여자는 B4, 혹은 한두음 정도 높은 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대 과접촉 혹은 저접촉이신 분들은 깨끗한 두성이 나오지 않고 성대 뒷부분이 살짝 벌어진 가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연습에서는 단지 협뿌리의 위치만 연습하는 거니까 가성 두성을 가리지 않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엉이라고 발음한 상태에서 아에이오우어으 우, 이렇게 각종 모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먼저 저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 다음 엉 발음에서 다른 모음으로의 연결이 충분히 잘 된다면 모음에서 모음으로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우선 잘못된 경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모음에서 모음으로의 연결이 눈에 띄일 정도로 확확 바뀌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음이 언제 바뀌었는지 눈치 못챌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천천히 할수록 유리하겠죠. 음...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음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함으로써 혀뿌리를 입천장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시키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성문상압을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효율적으로 여러 음색을 조절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물론 믹스 보이스와 벨팅도 말이죠. 이때 대부분 잘못하는 실수는 바로 음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얇은 성대 접촉에서 자꾸 두꺼운 성대 접촉으로 바뀌게 된다면 피치라는 감각을 유지해야 하고 볼륨이 유지되지 못하고 소리가 크게 튀어나간다면 세기를 조절해야 하고 엉 에서 다른 모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인두광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음으로 연결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피치 모음 세기에 관해서는 이 컨텐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연히 혀뿌리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고음을 다룰 것이냐 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음을 자유자재로 낼수 있으려면 발성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혓뿌리를 입천장에 가깝게 가져가는 것은 음성학적으로 보아도 음향학적으로 보아도 발성적으로 가장 이득을 가져다 주는 혓뿌리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 혓뿌리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혓뿌리의 위치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자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혀는 자연스럽게 두는 거다 혀는 신경을 쓰면 안 된다 혀는 각종 발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우리는 구강과 인두강에서 모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뿌리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각종 발음을 연결하는 감각은 아주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컨텐츠를 여러분 보시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놀래하자 보글살롱백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